자 김미소 남장관답니다. 아! 아! 도로교통법 제 자신. 40... 화면이 <웃음> <지금 앞에서> 이렇게 <웃음> 안 하면 어떡해. 화면 아, 꼈어안켠거 아니에요? 이래 놓고서 또저 혼자 또 떠들게 한 다음에 어차피 디지털 쓰레기 만드는 거니까 <웃음> 그죠. 좀 예리했죠. 좀 예리했죠. <웃음> 아니 아무튼 어, 그 재밌는 걸 봤어요. 재밌는 거 봤는데 아, 누워서 빵 먹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저것도 재밌긴 하지만 야 저게 제일 재밌는데? 저거 <웃음> 진짜 진짜 아, 졸라 배고파 졸라 배고파 지금 뭐랬어? 졸라 배 졸라가 여기지 정말 배고프다 너무 배고프다 맞아 하고 만해 일을 하고 와가지고 저렇게든 저렇게든 저렇게 먹여줘야 돼요 암튼 어, 뭐가 재밌었냐면 저희도 빅나티 영상 인기동영상 8위.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발로 박수지. 아 이거 좀비 게임 이후로 많이 내려놨어요. 근 네, 아무튼 다시 또 본론도 좋아서 나는 미도 영상 보셨나요 혹시? 나는 미도 영상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뭐 일단 오시죠 미도야 어, 뭐하니 아니 뭐 촬영하는 거예요? <웃음> 어? <웃음> 아 형. 아 형. 뭐 촬영해? 장주야, 형. 아 형. 미주야. 촬영 앞길 막지 마. 아니 뭐, 아, 또 본인 위주의 또 촬영. 왜베란방 입구를 맡고 있어? 베란방에 살잖아요. 왜? 야 카페트에서 뭐처음지 말하는 거 있어? <웃음> <웃음> 처음 들어봐. 야 먹을 거면 TVD 방식. <웃음> 처음 들어봐. 아미호야 사람인데? <웃음> 네. 어 작은 게 아니라 너 어제 재밌는 영상 이 올라왔더라고. <웃음> 뭐 들어? 남자 구인 구직한다고. 구인 광고를 올렸거든. <웃음> 근데 선피디면 아, 아, 나야. 뭐 무슨 소리야? 올라가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이약하를 까먹고 있었어 아니, 그래서 선피디님이랑 얘기를 나눴거든 응. 자기가 어, 그래도 지금까지 100, 100여명 가까운 이제 여성 인플루언서나 여성 유튜버들을 만났는데 응. 처음이래 응. 남자 유튜버는 응. <웃음> <웃음> 영상 올린 여자 유튜버가 응. 처음이래 이 오빠는 느꼈다 응, 뭐. 너가 아무나 만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 사실 지금 막준비하긴 했는데. 야, 너 준비 안 했잖아. 준비하게대가 없는데 한번 해보려고. 일촌 <웃음> 뭐야? 나 남자친구. 나도. 남자친구? 응. 아, 나도 아 너, 구인. 너도 구인구인구직하번그 명상 한번 짤막하게 순영한테 얘기할 어, 수 있어? 아, 그럼. 응. 오세요. <웃음> 저로 간다고? 제 방으로. 어... 공주야 끼지마 너낄 타이밍 아니야 공주 낄 타이밍 아니야 쟤 남자친구 사야겠는거 아니야? 나나나 나, 나 남자친구 구한다 아 아무나 너가 만날 순 없어 우리가 우리 이 오빠... 언제 어? <웃음> <어디> 그랬어요? <웃음> 네가 만날 거 아니야 어차피? <웃음> 저요? 응 누구랑 미소랑요어 응. 이런식으로 빌드업아 그래. 가족끼리 만나면 안 되죠 일단 거실로 나와봐봐 <웃음> 자 김미소 남자 구한답니다 <웃음> 엔동아 엔동아 멋있는데? 미소가 남자고 한데 저요? 너 만나볼래? <웃음> 저, 저요? 저요? <웃음> 진짜 개방적이야 미소야 너 때문에 거실에 모였어 그래서 어떤 남자가 요즘에 마음에 들길래 그런 영상을 올리게 됐어 내가? 어. 없으니까 올렸지 구인구직 영상이야? 아, 음. 너도 봤구나 그 영상 을본 순간 우리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지금 거실에 모여어왜 갑자기 왜? 저는 걱정이 별로 안 됐어요 어? 왜지? 내가 하면 되겠다 어. 내가 취업하면 되겠다 여기. 너 유진이 이어서 미소까지? 아주내 어? 앞길에 가로막기를. 유진 누나가 누구예요? <웃음> 와. 니 바로...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갑자기 <웃음> 갑자기. 난 누구야? 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했잖아요. <웃음> 너네 뒷결하는 거 티나. <웃음> 나 이런 거계대우 바로 우리가 그래서 중단이 했어. 음. 밸런스 게임이야. 갑자기? 어, 응. 나 밸런스 게임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왜 <웃음> 좋아? <웃음> 저, 이유도 한 번. 난 극단적인 그 양상이 너무 좋아. 아 극단적으로? <웃음> 어. 어 너의, 너의 남자의 기준을 또 극명하게 또 정해야 하니까. 약간 스무고개 하듯이 사람을 만들어가면 되겠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언니 그 완성된 사람을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러면 나부터 질문할게. 초식남 데 짐승남 추식남이 뭐고 짐승남이 뭐야? 아 짐승남이 남처럼 완전 그냥 막 털버숭이 털, 털 아니 아니 그건 아니지 막 사족보행이야 아, 어, 초식, 초식, 사족보행이야 그럼 고기를 못 먹어 목도 길고 <웃음> 약간 한 마리 기이를 보는 아, 것같은 하늘 하늘 뛰어다녀 감이 왔죠? 아니 뭔 감이 와이 사람들아 되게 뭔가 연약한 사람 <웃음> 내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인데 이제 내가 너 지키는 킨다 어. 사람 아, 난 추식남이 좋지 어? 어? 왜지? 난 내가 아태 모뭐 기대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돌봐 주는 걸 좋아하고. 아, 그래. 그래서 준비했어. 뭘? 뭐야? 가 뭔자를? 어, 남자 나와? 저 특급 미남 어? 게스트인가요? 그럼 나 먼저 봐도 돼? 응. 들어오라고요?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요? 주식남이라 이런 것도 주제해 줘야 돼. 아, 내가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저러다 돼요? 쟤누무 죽어가는데? 어? <웃음> <웃음> 뭐지? <웃음> <웃음> 선생님. <웃음> 저... <웃음> <웃음> <웃음> 다 <치워주신> 이 소식 남인가요언니언니 <웃음> 언니 이상형, 니니 이상형 아니, 아니, 아언니니 아니, 야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식사시간이세요 아니, 아니, 식입니다니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야, 어? 이런 거 이제 왔어? 야꽃이 o u r e so a w 어 s 이 이상형 o 씩불만 s 뭔 소리야 꽃들 힘도 없어가지고 so a w e s 니 m e You're so a 아. 아 s o m e y 아 u r e so awesome. You're s 이 a w e 수 o m e y o <웃음> 아니에요. 나는 어또 아, 아, 씹어줘 빨리. 아빠 꽃. 보이지만 엄마 건강한 사람을 <웃음> 좋아해요. 아빠 보이지만 건강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그러면 짐승남을 색겠어야지. 짐승. <웃음> 짐승 사정부에 갔다. 아니야. 지금 조심하면 별로야? 어. 그래 준비했어. <웃음> 뭐가? <웃음> 짐승남을. 어디가? <가요? 웃음> 어디가 <가요? 또 웃음> 어디 어디 자, 짐승남 나와 주세요. 나오세요. 들어오세요. 너 여기서 지금 뭐하는 거야? 어? 저 지금 약간, 약간 설렌다 여기서 뭐하는 거야? 아 이거 미치는데? 여기서 뭐하는 거야? 경비 <웃음> <웃음> 진짜 어머 어머 남자 진짜 오셨는데? 어, 어, 너안 되겠어 야, 너 내가 내 허락 없이 돌아내지 말랬지? 어, <웃음> 말이 약간 또독또독 눌러줬는데? 아예 화들면 안 되니? <목소리>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에어컨은 네, 틀어줄 네. 수 있어 <목소리> 완전 감성적인 사람이좋아아니 완전 이성적인 사람이 좋아. 이성적인 사람은 막 너가 힘들 때막다 해결해줘 막. 근데 감성적인 사람은 너의 모든 걸막포용 해주고 아 키워주고 공감해주고 음. 막 그래 근데 네. 얘를 언니가 좀 잘못한 상황으로 좋야해 그럼 내가 운전하다가 차를 꼬라박은거야 오오오오오오오 차를 꼬라박았어 근데 이성적인 사람이죠? 감성적인 사람이죠? 어? 미성적인 사람이 좋지 않나요? 미성적인 사람 그래서 준비했어 잠시만 어디가? 어디가? 자 이성남 나오세요 도로표 통법 제 도로표 <웃음> <달성. 웃음> <나> 진짜 근데, <웃음> 어떻게 이런 걸 바로 해드려가지고 <웃음> 웃는 <웃음> 거야 웃는 <우는> 거야 웃는 <웃음> <웃음> 거야 웃는 거야,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네가 먼저 들이받았어? 아니면 바퀴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지? 어느 <웃음> 아, 쪽 오른쪽 어? 오른쪽이면 상대방이 왜 오른쪽 있었나? 아니 나 혼자 보는 건데 아 혼자 보는 거래. 다들에 일에 혼자 어, 받은 거야? 미친 소. 그런 경우에는 보험 쪽이 힘든데. 아, 그, <목소리> 어떻게 어, 생각이래? 스스로 이거를 너 자가 비용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게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 괜찮아? 어 보험 어, 쪽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빠가 대신할까? <목소리> <좋을까>? 내가? 어. <목소리> 네가 그동안 <고등학교> 나한테 해준 <목소리> 게 <주의> 뭐지? 와 너무 이상해. 내가 니네 자동차 수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정도로 너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지난좀 생각을 해봐야 될거 같아 어, 되게 성적이야 어상저거는상받았어 아, 존나 싫어 아어 감성적이 사람 그래안 들어갑니다 감성남 나오세요 위야위야 <웃음> <믿어, 믿어. 웃음> 자, 다친 데 없어? 누구야? 누가요? 어떤 가드레일이야? 씨발! 어떤 가드레일이냐고? 누구야? 유도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괜찮아? 가, 괜찮은 거야, 맞아? 응. 넌 아무 잘못 없어. 너는 가만히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저 가드레일이 너 차를 받은 거야.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맞지? 내말 맞지? 제발 내 말이 맞다고 해. 너. 어디 다치지 지레전야 괜찮아? 잠야 따뜻하나 그 뜨거운데? 어? 날 때리는 걸로 <웃음> 네가 만족할 <마중할> 수 있다면? <웃음> 그렇지! 어. 그렇지. <웃음> 난 괜찮아. <웃음> 여기까 가야지! 아니 아니 아니, 미안해. <웃음> 야 <미도야>, 좋아. <웃음> 어. <웃음> 언니 그래서 이성남 감성남 <웃음> 선택해 <웃음> 진짜 놀랐는데 다음 습에 선택할게단와 어, <웃음> 진짜 감탄 나온다 이성남 3,2,1 아감성어 아아 왜죠 아, 왜죠? 아, 왜죠? 아, 고 있어 아, 아, 왜 원래 이성남이 좋았는데 응. 제발 대답해줘 해서 불렀어요 그리 그래, 손이, 손이 먼저 나가버렸는데 이래도 좋아 <웃음> 때리는 거 좋아했기 때문에 아싹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 <웃음> <오케이. 웃음> 그러면은 이제 다음 남자로 다음 남자로 세 번째 남자 굉장히 <웃음> 제가 부담돼 보이지만 그니까 아니 앞에서 앞에서 <웃음> 아, 이렇게 잘하면 어떡게해나망겠어 <웃음> <웃음> 진짜로 아무튼 <웃음> 잘하, 잘하잖아, <너무> 잘하잖아. <웃음> 아, 우리 되게 기대하고 있어 지금 <웃음> 아, 굉장히 <웃음> 계획적인 사람 vs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 <웃음> 아, <웃음> 난 당연히 즉흥적인 사람이지 아 즉흥이죠? 좋 즉흥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웃음> <웃음> 이선도지금네네흥남 <웃음> <좆 됐네. 주, 웃음> 나와주세요 쓰리 광고 마, 마술사 같아 저게. 어 누나 받아갈 준비됐어? 아갑받아 <웃음> 어, 지금 받아, 받아, 가야 돼지는데 <웃음> 어, 렌즈, 렌즈가, 렌즈가 빌리고 왔어. <웃음> <웃음> 어 지금 가야 갑자기? 나기네응 가야 돼 바다 여행 갔다 오겠습니다 <웃음> 저아 저 문으로 나가면 컨셉을 못 바꾸거든요? <웃음> 이제 그래서 지금 쟤는 계속 즉흥남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이 아니라 이게 지금 진짜 문이면 은 그냥 그 밖에 인생을 그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웃음> 그렇죠 즉흥남 예, 씨 뭐야? 갔다 온 거야? 아, 가려다가 이제 또 갑자기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어? 아, 그, 그냥 <웃음> 집에서 밥 해먹기로 했어요 그냥. 그냥. <웃음> <웃음> 그냥 직극남, <웃음> 네. 역시 그 역시 아 맞아 그게 낫지 그게 그, 낫지 그게 낫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집 와서 그냥 바로 짜장면 시켰습니다. 그 랜덤카 돌려놓 거랑 숙소 예약한 거. 아 그냥 대충 치사하면 돼요. 뭐. <웃음> 아니 숙소해 보이잖아. 수술해. 아이고 참난데지 뭐. 아 어, 근데 이거 좀 매력 있었어. 오! 매력 있어 진짜? 진짜 매력 있었어. <웃음> 야, 진짜? 어나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거 좋아하고. <웃음> 아니 그러면 지금 직관적인 사람들 되게 재밌다 했잖아. 근데 혹시 <웃음> 모르잖아. 네가 계획적인 사람도 좋아할 수 있을 수 있지? 우리가 음, 계획적인 음. 사람 안 만나고 봤을 수도 있고 완전히 <웃음> 그렇게 극 제인 사람 안 만나고 어 계획남 가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 예, 인생 그래서 재밌는데? 일단 준비는 해 봤습니다. 아어 아직 저녁 먹을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불렀지? 사람 저녁 먹을 시간 벌어졌나? 아직 안 됐으면 안 불러줬으면 좋겠어. 나도 저녁 먹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뭔데? 그런 일이 있어. 아,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지 지금? 남자로서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 먹는 시간에만 불러줘. 이제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계획성이 써본 적 없어. <웃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지금. <웃음> <웃음> 계획적으로 살아봐야 알지. <웃음> 나 어떻게 알아, 내가? 아나 나는 근데 직분장을 살면 훨씬 재밌는 거 같아. 저도 지금 땀 나요. 그러니까 뭔가 계획으로 인해서 못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즉흥적인 사람이 낫다 어, 훨씬 낫다 훨씬 아 낫다 아 그럼 너이상해딱 정해졌네 즉흥적인 감성 짐승남 감성 짐승남 언니 옆에 준비됐어 사랑해줘 아 <웃음> 미친 아니 무슨 캐릭터 같아 <웃음> 아, 너란색 옷 입어주면 어, 뭐, 타자인가요? 무슨, 무슨 캐릭터 같은데 이거? 사랑해줘 바다가자 <웃음> 우리, 우리 바다 갔다 불국 자가. 아, 아나이 찌가 너무 많이 나서 안 돼요. 왜? 왜? 왜 w 안 돼! 왜? 엉엉 h e r 진짜 짐승 r e w 바다 안 가면 바로 먹을 기세인데? 어, 그러니까. 진짜 짐승... 너 뭐야? h 뭐 이런 거지. h e r e Where? Where? Where? w h 야성동인데요야성동인데요 미안해요 좀 설레겠는데 저 사람 어. 아무튼 믿어야 안한것 같아 뭐가, 뭐가 망해요? 그냥 망했어요 남자친구 구하는 거야? 그 남자친구 구하는 거 근데 언니의 아, 취향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 알았던 소중한 기회였어요 었 맞아요 음. 몰랐던 걸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 다음 번에 한번 음. 두고 보자 그 <웃음> 없어요 이상형 이상형이 없어요 어? 아한번찾아보래 어? 한번 찾아볼래? 왜? 아니 왜? 나는 <웃음> 알아서 찾을게 초식남이죠? 짐승남이죠? <웃음> 키가 좋아, F가 좋아. 즉흥적인 사람, 계획적인 사람? 나는 I S T J가 좋은 것 같아요. I S T J. 없어. 그래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웃음> 준비를 <웃음> 못했어요. 아 어, 네,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결혼 <웃음> 결혼이 뭐죠? 야, 야 우리 우리가 나가면 니 네, 이상형들이 너한테 뒤에 만니까 수많은 짐승남들이 좋아해줘. <웃음> 좋아 좋아해줘. <웃음> 그렇지 그렇지 좋아해줘. 좋아해줘. 바아 갈까 요즘 나갈줄나 갈지? 바다 가자 미도야 오빠가 데워줄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아아아 아악! 아악! 아, 아, 아, 아. 미도야! 종이로 가자! 종이 해줄게 있어! 아 아니다! 종이로 가자! 아 아니다! 종이로 가자! 아 아니다! 종로 가자! 받아 받아! 아 미도야! 미도야! 아, 아니야, 미도야! 오 나이스! 미도야! 오 나이스! 으아악! 본거 세발 즐거우셨나요? 아, 힘들어요! 아 그만 나가면 안 될까요? <웃음> <웃음> 저 게스, 특별 게스트였던 거 올려주세요 제발! 야, 우리가 진짜... 너 걱정은 진짜 우리가 그래. 진짜 많이 한다! 우리 같이 너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어있어 와 근데 진짜로 이게 가족이야. 덕분에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어. 어, 어. 어, 그럼 우리 성공 아니에요? 성공이죠. <웃음> 왜 의논 못해? 이 연애는 안 돼요. <웃음> <웃음> 이게 다 연애하지 말라는. <웃음> 그래도 얼마 전에 공개 연애 선포했잖아아 맞아 맞아 맞아 선보했지 아무튼 어, 다음에 또 혹시나 뭐 연주나 뭐 유진이도 이성형 있으면 언제든지 올라타 말해. <웃음> 우리가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줄게.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고 그냥 평생 없이 살래요 아나 어, 망했다 괜히 그런 영상 올려가지고 <소서> 아, 오 기가 다 빨렸어요 괜찮 괜찮아요 <스> 아니 내가 안 괜찮다 이 정도는 얘기하는거같자 그러면 자 밥이나 먹자 아아늘도같이한 번은 안돼 진짜 어? <안쁘는데. 웃음>